아이고, 마이크를 끄고 있었네.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빼고입니다. 오늘도 뭐지, 여러분들께 새 키로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이, 뭐야! 여기서막 싸운 소리가 들리는데 왜지? 음. 자, 이 씬을 아시나 이 씬을 찾으러 어디 뭐 별채로 가려했는데 전혀 어딘지 못찾고있죠 지금? 화내이다 이게 뭐가 비어 있는데? 아마 이러면은 들킨단 말이야? 도자기 파편을 한번. 아니 난 저기다 던졌는데 왜어 미친 이 가져가. 너활못 뭐 쓰지? 어... 정말 무능한 녀석이라니까. 뭐 할줄 아는 게뭐 그거밖에 없는 거요? 문 문도 열어. 문못 열어? 갈수 있는 데가 아닌가 봅니다. 뭐 아이템도 없고. 끝인데? 뭐지? 뭐더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없어! <웃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또 없어요 <웃음> 마셔? 어디로 가야되지? 뭐 저쪽 가야되나? 아니면은 다시 위로 좀 올라가볼까? 야 이거 뭐 길을 안알려주니까 하나도 모르겠네요 이거. 왕자님! 길을 모르겠어요. 이신사마にお会いして후시다치는 대가리로 聞いてきてほし시 이날 도이말도안 되고, 이 위에 말도안 되고, 이날 기도안 되고, 이날 기말도 안되 이날 기말도 안 되고, 이서기독도안 되고, 이날 기말도 안 되고, 말 에마, 속독새 봉화가 어딘지 모르겠어. 이신 사마가 오래나갔다 た네요 아, 다가. 그래. 가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도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도래 그래. 계곡 쪽에 막루가 있다. 오니교부랑 싸웠던 곳에 오니교부는 어디에 있느냐? 어... 어... 어... 오니교부, 오니교부랑 싸웠던 곳. 어, 아이템이? 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럼 불상 건너서 아 지나서 성하 성정문 띵참 <웃음> 그거 한번 보운다 그런 게안 보고 있었던 스킬스 공중에서 이거 맞잖아, 공중 유파 저거를 유파에다가 천품백이 피해한게 아 이것도 소비 카타시로가 있는것도 있고 없는게 또 있구나 스킬 이건 그냥 쓸수 있는거죠? 어. 배웠으니까. 액티브가 아니고, 실제 싸울 때, 제가 특수 커맨드를 입력해서 나가는 것이고, 얘네는 이제 패시브 같은 거고, 갑을. 그리고 이게 피한 게 있을 법. 카타시로 6개나 소비를 해. 돈이 있느냐? 돈이 있긴 있는데, 야, 카타시로 비싸졌어! 10원이었는데? 이런 게어디있어 아, 여, 여, 여기? 바로, 여, 기죠 모니게브랑 싸웠던 곳? 저기 맞나? 여기서 앞으로 가야 그 뱀의 계곡이 있었나? 가기 전인가? 저쪽으로 한번 가 볼까? 뱀의 계곡이 뱀이 있던 데 아니야? 어? 응? 너 죽어 있어. 아이템이다. 아, 여기다. 아니, 여기 이렇게 있다고? <웃음> 아니, 도장이 미친. 미치... <웃음> 아, 저거 검색해본다는 게 진짜. 어, 여 상인도 있네. 고쿠요, 고쿠요. 시, 뭐 갖고 있니? <웃음> 표, 표, 표, 표주방에 씨앗이 있어. 용륜의 물방울, 뭐였지? 용륜의 황제에게서 드물게 떨어지는 것. 해명, 회생의 힘이 약간 늘어난다. 오? 쾌차의 부적이 있으면 이 물방울을 기부에 받쳐 생명의 힘을 빼앗긴 자들에게 돌려준다. 그렇게 용에 걸린 모든 자를 쾌차시킨다. 어? 그치지 않는 기침이 멈추는 것이다. 아, 이걸로 사람들 고쳐줄 수 있구나. 회차의 부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 사용하면 얼마 주는거지? 얘는 100원 준단 말이죠 가벼운 주머니를 팔면은 100원인가 그걸 보면 되겠지? 100원, 아 무거운 주머니도 팔면은 500원이다 어? 된다 1000원이잖아? 사? 굿 200원이 굿 음, 나한테 이제 200원이.. 야! 이거 차라리 팔아! <웃음> 여기 밥을 팔아. 아, 이거 5원이나 하네. 그, 이, 여태까지 30몇개 있었는데, 그러면 은머지 100... 저것만 해도 얼마야? 저게... 어... 신을 먹는 비야. 이거 하나 쓸 바에는 그냥 리트라이리트라이 리트라이 하는 게 낫지. 또... 음... 팔아. 돈으로? 필요한거 먼저 사 뭔가 좀 필요해 보이잖아 야얘얘팔팔 때는 10원 10%? 10% 맞나? 10% 더 붙어서 파네 개똥을 팔고 있어. 트시퍼이니 시퍼센트? 시퍼 여기 였어 여기 많이 받지, 내가 또. 모이 오우이키이나키나노래나잖아 나노리! 나노리! 나노리! 나노리! 나노리! 나노리! 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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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오시와 아시나노 텐구여 텐구. 오로오누시もネズミ狩りをせるかな 난다토. この足にはネズミが入り込んでよ。 우지야 우지야 또와가모노가 오데나. ネズミも色々じゃが. それを片端から Kitty, sir. No, you are almost in 지 숲에서, 아시나에 숨어든 지에 대한 적혀있는 글. 지를 잡았다면 탱구에게 가면 될 것이다. 지에 대해 적겠다. 선봉사의 남파의 도당. 선봉사의 남파의 도당? 몸짐이 작고 삿갓을 썼다. 이런 지가 많이 숨어있다. 성, 정문, 주변 등이 수상하다. <웃음> 외부た目と巌穴が What's on you! またしたら、その戦闘がが К性 s t e e うおおもさんをお 가! おし自分と f t i n g があるよし o <goo> <poetry> 아시나류 스킬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아시나류는 아시나 이신의 전투 역사이기도 하다 젊은 이신은 오로지 사투를 거듭하고 생명의 고비를 넘어가며 검술을 연마했다 그뒤 이신은 아시나 도당을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갈고 닦은 뒤 편찬에 아시나류라 명명했다 류사 류하지만 답답한 유정 따위도 없다 그러므로戦이란 키큰의기가리올려다 봐야 돼. 나니요리 어느 씨노 익스니 약다테루가 이. 아시나류. 류하유테네 똑같은 얘기만 하네. 환약이다. 나구이이 어? <웃음> <웃음> <웃음> あんたが行きなかったのかい。鬼の業部様もやっと鹿骨になれたか。잘 잡았죠? 그래도. 아무것도変わりは 없어요. 익사와 츠즈키. あんた. 考えたことがあるか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ない だからこそ, 안타도, 아야쯔도, 아와레나 코트다유. 뭐지? 쇼커신가 이거 이렇게 하면? <웃음> <웃음> 어, 너무 뜬금, 약간 뭐지? 드문드문 게임을 하니까 길도 이게 왜 이... 어찌지도 않고. 아시나류를 이제. 아시나류. 얼마나. 아이템 있다. 어! 금주머니. 유파, 유파 배워보자고, 이거. 아니, 근데 저. 이 아저씨가 이 씬인데? 이거 뭐 보조자는 거지?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떨어지면 뒤지겠군. 아, 저 아저씨가 있으신데? 바보야. 저 딱, 탱구 가면을 벗겨봐. 그러면 아저씨 얼굴이 딱, 할비 얼굴이 딱 나온다고. 일단 배워보자. 아시나류 아 이거 스킬포인트가 없구나 1문자 아 이거 축 잡고 머리 머리 머리 이거 한 거구만 1문자 상단에서 묵직한 일격으로 때려베는 유파기술 체간에 대한 데미지가 뛰어나다 또한 강하게 발을 내디디며 자신의 체간을 회복한 오호 때리면서 내체간을 회복한다 이거구만 좋은 기술이야 거칠게 정면에서 때려뱀다. 오직 그것에만 뜻을 두고, 전심한 기술. 머리! 머리를 딱! 홍난데, 혹이 또 나고? 때리면 홍난데, 또, 혹이 또 나는, 어? 그리고 혹이 쌓이고 쌓인 걸또 베는 거야. 그러면은 딱. 죽을 맛이 나겠지. <웃음> 음. 뭐야? 이거 양쪽으로 탁 눌러야 되나보네. 그러면은 스킬 포인트를 얻어야 되니까 중간 보스들을 더 잡거나 아니면 이런 애들을 또 잡아서 스킬 포인트 업을, 어, 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목소리> 카타시로 살돈좀 모을 겸좀 잡아볼까요? 한번더 누르면 된다. 이거 아니야? 어, 아 이거 눌러버렸어. 나카다시로 없는데. 오, 아, 어딘지 못 찾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만. 오. 우연찮게 써봤어. <웃음> 이거 그러면은 일단 돈을 얘쪽 루트 한 번만 딱 세벼보고, 어디 또뭐안간 데가 있을까? 없네요?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이쪽뿐인 것 같아 어? 저기 아이템 있다 어, 이걸 못 봤다고? 너 도저.. 도자... 히어우효 <웃음> 주머니 주머니 얻었다 저런 키다제 어? 저기 어떻게 가는 거였지? 뭐지? 뭐지 뭐지? 나 여기 어떻게 갔었지? <웃음> 뭐지? 이리로 갔었니? 아닌데? 아! 갈고리 건는 데가 없어. <웃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이게 끝인데? 어? 오. 아, 아니. 어? 아니, 아니. 다시 올라가 봐. 방, 뭐, 저 어, 저쪽으로 올라가졌는데 <웃음> 길이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했냐면은 아하아이 여기서? 어 이게 된다고? <웃음> 아 근데 나무 때문에 못 올라가네 저쪽은 저기 뭐가 있다? 아 저다.. 아닌데? 가게 쪽줘 그래 여긴 길이 아니야 저쪽으로 어떻게 갔었지? 아, 어, 알쏭달쏭하게 만들어진데 이거? <웃음> 여기서 이러고 있는건 좀 시간 낭비니까 어이, 뭐야? 시체가 움직였어? 하나 채웠다 어이, 스킬포인트 엄청 주는데? 제가안 보이는 쪽으로서 천천히 가보자고 이렇게, 그럼 쟤는 안 보이겠지? 여기서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야, 90이라죠. 오, 엄청 주는데? 여기서 할배 만나러 가볼까요, 일단? 길을 모르겠네. <웃음> 다가도 뵐수 있고 대시해서 뵐 수도 있고. 할배. <웃음> 도구 작성. 아 이거 돈 들잖아. <웃음> 어이씨 팽이 수리검. 일단 해볼까? 도끼도 있네 용수철식 음 도끼 중량과 합쳐서 넓은 범위로 휘두르는 공격을 펼친다 오호... 근데 가격이 400원 적금을 깰 때야! 적금 깨보자고 적금 깨! 어딨어 100원은 도딴데 쓰고 나 장치할 수 있는 것도 있나? 없죠? 아이거이거이거써본적이 없는데. 저거 나중에 하고, 먼저 하자. 환영의 쿠나이. 아니! 이렇게 멋진! 난 쿠나이가 좋은데? 수리검보다? 수리검 수레에 장치된 환영의 초에 쿠나이 카타시로를 소비한다. 던지면 소리가 울리고 쿠나이를 쫓는 환영의 나비가 날아온다. 오! 스승님의 기술을 쓸 수가 있어! <웃음> 가드 중이도 데미지를 준다. 야, 이거. 미제의수 닌자 도구. 야, 해방 조건이! 다른 닌자 의수 도구가 필요하네? 아, 이런 개같은. 이거, 이거, 이거. 좋단 말이지. 일단은 엠한테 가서 표지박 치고, 이신 님 이신, 님이없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신, 이 저 들어도 모르겠다고. 뭐지, 이거? 뭐? 것이잖아? 이런데 이런게 있는 것자체도 몰랐어 아니 이거 그럼 이거 사용해서 바로 갈수 있다는거? 게임 초반에? 아니겠지? <웃음> 되나? 에..엠아 어디갔니? 아여네아지 이찮은의같아은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아요 괜찮은 아은것 같아요. 괜찮은 것같아은아은것 같아요. 괜아아아은 표주박 아아 <웃음> 제 이상해 고장났어요. 아니 아까 그, 그 편지가 이신이 막는 이거 어디서 어디서 얻었지? <웃음> <웃음> 탱고의지를 보고 보겠... 그래. 아까, 오니 왜뭐 있는 쪽 가라에서 거기는 거기잖아. 왜, 왜, 에? 응? 음? 응? 음? 편지 여기서 얻지 않았나? 어, 아, 에? 얼저 언제 온 거요? 미코사마의 명예에 대 뭐야 바르단도 직접적으로 얘기. 그거이터 있가그 전에 사기줘. 네? 호. 호비니 토트그. 탁주. 이신에게 받은 희고 흐린 탁주의 술병. 술이란 대접하는 것이다. <웃음> 이 탁주는 맛이 매우 진하다. 이신은 그 진하고 깊은 맛을 좋아한다. 숙취가 심하고도 심하다고도잘 알려져 있다. 오지미즈 니미라레 와가 망겐이치 아저씨 존재했어? 아래 오메잘 막아 줬다고? 네오유소. <놀람> 와가 <놀람> 노 <놀람> 오키테니 시노비노 오키테가. 오테가시라 아노 у 取り ш 이 빠졌다니? 아뇨. 아еш아. 당황 b a n g 여항 다른 하� u n じゃない、w n e r 은 뭐� ониuckin?였느냐? c o n t 에까이 술 먼저 하술 먼저 대접을 하겠습니다. 고레오 오누시 와시노야 내가 준술나 들어 마시라는 건가. 기니 <웃음> <웃음> <웃음> <키니> 있다. 모라오. 모라오. 야, 역시 리 토키니 오누시 源一郎はどうじゃった 元一郎? どう? どう? と? 刃を交えたのじゃろ? うただ強かったそして、異様な技をほ友恵の雷とは一体それはのう元一郎の死の技じゃ<笑><笑><笑> <ほう>。<笑> 나か나か니面白로っ다であろう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거. 시도. 톰에. 아레호도노. 사용은. 쏘아. 오라누. 오라누. 말로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불사쿠키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미코様の目指す不たちその鍵となるのを 부시기리. 부시기리. 부시기리. 부시기부시기 부시기리. 부시기 부시기리. 부시기기시기리 부시기리. 부시기리. 부시기리. 부기리기리나시 不思議尋常なすでは死ぬものすら殺すそれゆえにな死ぬものと無月とか言ったかのわしも見たことはない像をが首を落とそうが死ぬと言うぞ。まことであれば<笑> 오るべき것요 나. 음. 그런 그런 것, 그것이 그. そういった化け物すら殺す。それが不思그어딨는데요 아저씨. 不思議り요. 이츠코포지니 아루토. 셈지에이 다다. 不思議りは抜けのと言う ぞ. 오 없다고 <놀라> ただそう伝わっておるのよ。だが今やあの寺は門を閉ざしておる。本房舎が зам界 いた。ヤマ다もみ親母に籠り何をしておるかは知らぬがまともな道など繋がっておらぬのよ。チェトルデ 길로 이어질지 같다고. 足那の城の外れにある捨てろ。 その奥の水路を抜ければ行き着くじゃろう行くかセキええし立ちそれもまた戦よそして戦では関わるものの願いやら企てやらが渦を巻きおる迷えばその渦に飲まれ 전쟁니 잃어버린다. 하하하하니하 그렇구나. 제목에 남겨주지 않는다. 야 전쟁을 잃어버린 목소리가 간지나는구만. <웃음> 얘 보면은 탱구 가면 여 있잖아. <웃음> 보고, 응? 그지? 일신 사마타모 아วれたようです でを言われた源一郎殿の落ちたことえそうですか源一郎殿まさか落ちの檻を飲まれているとはそれはなんだ落ち水の中でも特に濃いものをそう呼びます。あなたもご覧になったでしょう。落ちの檻を口にしたものは獣みに死んでいるはずの残月に耐える 巨神が肉体に変貌する怪物様です怪物あれは元々は和菓子道玄が調べていたもの調べた書も薬も焼いて捨てたと聞いていましたが私の兄でしたちの誰かが持ち出していたようですね。お考についてはい 아대 도모니, 푸시 라치오, 허타소 도와줘야돼나 속에. 속에, 속에. 속에, 속에. 속에, 속에. 속에, 속에. 속에, 다섯개다 맛이요? 야이요셔이셔 맛이요? 아이신사마가 맛이요? 맛이요? 맛이요? 마셔요마셔요맛이마맛 아, 아, 아. 마셔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맛이 맛이요? 맛이요? 뭐か n i k a Hanash Takeda Stot Kito. Hi, Ken no Shio Dorito. Ken Watashio Sushidecio d o r i 何のためだ人は切りません人は切らぬはい人を切りたいなどはつゆほどもただ鬼など出れば切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鬼本気に取らないでくださいほんのざれ事です死体はあなたの体は<笑> 행지아あればわかった。 아, 이상한데 네와 맞다. <웃음> <강장님. 웃음> 응. 리가희도戻りましてございます。 어, 戻ったか狼一心様とは会えたか。만났습니다不思議になる <웃음> <이> <웃음> 鍵になりうるやもしれぬそう仰せでした不思議仙法寺にある死なぬものを切る刀とかなるほど確かに竜院の不死を断つことへも関係しておるやもしれぬな行為私の方は源の後期の手がかりとなりそうな書物を漁っておいたぞどうやら タケル様が戦況に帰るため調べられていたものだ見つけた手がかりについて話そう手がかりと花だなこ こう… ん? えんご? こ様こちらをこれはもしや桜しずくか 桜? それは留院の不死の契約がならざる時 引き換えに残るものという。タケル様が残されたものでしょうか。であろうな。狼よ。もし望むのならば。この桜雫もまた。そなたの力としよう。ありがたく。わかった。目を閉じてくれ。ほう。 i 케루様마의 류인도 また소나타と共모니이키のだ 아, ちょいたし ます. 음. 뭐 하는 거지? 뽑아 하는 건가? 뭐, 문을 열어도 희생 의힘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좋았어. 타케루様にいただいたもの、大事히 지켜. 많이 죽겠습니다. 꽃은 뭐죠? 하나 더. 먼저는 이거. 향기라는 꽃에 대한 숙이 쿠르에게 하사받은 숙이 과거 용인의 황제였던 타케루가 적은 것 같다. 토모일 쪽은 과거에 기운의 향기를 모아 궁에 이르렀다 한다. 기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야말로 향기 의 열쇠다. 기원의 물이 짙게 고인 장소 즉변야수가 고인 장소라면 그 희고 향기난 꽃이 피었을 수도. 타케루사마가 놓고 사라다. 전경가을나기다기에지휘이나무기이 나무는 나 고기에 를 심었다. 이고다이 나무는 에다나이나무를 白い花について書かれているどうやらそれが源の香の一つであるようだ源の水が濃くたまった場所深い渓谷なのでしょうかなるほど何とる事件落ち谷かもしれないあの谷には源の水も流れ込んでおるはずその落ち谷はいずこに 우리 어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로 우리 우리 우리 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に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총요새의 신사열쇠 신사의 열쇠, 신사의 불상 뒤에 있는 신사의 불상 뒤에 있는 문 저, 갑니다요 갈 거예요. 맞다. 성 뒤에 있다고? 성 뒤에 있다. 성 뒤에. 성 뒤에. 어. <웃음> 성 뒤가 어딜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일까? <웃음> 여기가 정... 정면인가 여기가 정면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뒤쪽이 계곡이라 하니까... 어, 저 후지산인가? 저쪽인가 본데... <웃음> 성 뒤쪽이니까... 아니었어. 그냥 죽어버린다고, 세상에 도망쳐라. 아, 대기도 있네. 아, 잠깐만. 어머니 아니! 승려 양반이 돈을 꽤 가지고 있어 나 수리검 쓸거야 조심하는게 좋을걸 아... 표주박이 많으니까 좋구만 아주 좋아 어, 여기도, 이게 있네. 어 처음 발견한 곳이죠? 음, 좋아. 그다음 세이브 해버리면, 다시 나타나네. 아, 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었네. 얘 먼저 잡 으잉 아, 들켰네. 찔러봐, 찔러봐.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저거 인자가 나올 때 하는 게 아니고, 딱피격 모션이 나올 때 이제 밟아야 되네. 연습이나 하고 가자, 여기서. 아, 저렇게 베는 것도 있고. 아, 저것도 찌르기인가? 어어! 어, 잠깐만 죽으면 안 되는데! <웃음> 이 바보야! 죽으면 어쩌자는건데 아아 100원이나 깎... 깍... 아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86이나 주네 잠만 이거는 뭔가 내가 진거 같아 연습을 해야돼 너 말이야 또 아유 좀아 죽었어? 아니 괜아 와 데미지가 쎄 장난이 아니야. 아, 저거 사용하면 어떡해? 뭔지 모르죠. 저거, 저거 찌르길 텐데. 어 찌르기 많네 어? 저지 사탕도 줘 <웃음> 저지 사탕도 주는데? 아이템도 주고. 라아고이야 <웃음> 일격 피살이구만, 야. 아점프해야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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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갈 시간이 된 거야 일하러 가야지 <웃음>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연습이나 좀 하다가 저는 일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주말 잘 쉬셨을 거라 믿고 여기까지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